이게 편하네. 손에 올려놓고 찍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시대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가론재입니다. 네, 오늘은 어디, 어, 놀러 간다기보단 근처 카페에 가서 제 손에 새로운 핸드폰이 있죠. 제트플레임입니다. 너무 이쁘다 그래서 오늘은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이랑 케이크한 조각 먹으면서 네, 제트플립을 한번 쭉 훑어보고 이걸로 이제 카페에도 좀 찍고 이렇게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 생각해보니 이거는 너무 예뻐. 자, 어쨌든. 커피랑 케이크 쿠키를 바꾸면서 제트플립. 네. 되게 편안해요. 손에 올려놓고 찍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한 것같고 확실히 이렇게 해서 찍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손고 찍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입니다 볼 때. 이렇게 세워놓고 <목소리> 위가 잡고 잡고 자판. 찍기 편하네. 화질 너무 좋다. <웃음> 와. 피부 나 너무 좋아 보이는데.